오덕후 일본의 오타쿠란 말을 한국식 발음으로 부른 말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오덕이라 불리며 일본 애니에 빠져있는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덕후라고 불리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빠져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덕후들은 과거 오타쿠를 비하하는 집단에서 벗어나 중요한 소비자이자 생산자 집단으로서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진행했던 원피스 피규어 컬렉션이나 도라에몽 덕후로 유명한 심영탁이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시구했던 날 도라에몽 유니폼을 완판했던 것 등이 바로 이러한 덕후 파워로 성공한 마케팅이었죠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덕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워킹드드라는 유명한 미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워킹드드는 그만큼 많은 덕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덕후 중에 에릭 노드프와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두 청년은 이 덕질을 통해 2013년 팬페스트라는 이벤트 회사를 창업했는데 2016년 한 해에만 티켓 32만 천장을 판매하면서 총 11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6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세계 최대의 좀비 축제라 불리게 되죠. 이 이벤트 회사는 평소 워킹데드의 덕후였던 두 청년이 주인공인 앤드류 링컨을 만나기 위해 촬영장의무작정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에피소드를 블로그에 올리고 반응을 얻자 팟캐스트에서 워킹데드의 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팟캐스트에 팬들이 점차 몰려들게 되어 미국 전역에서 팬미팅을 열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워킹데드 연출진에서도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심각한 톨킨 빠였던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감독. 배틀로얄 모드에 빠져있었던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랜든 그린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덕후들이 성공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밍아웃을 해도 이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공부모테도 이쁜사람독통해도이쁜사람 이쁜고 젊고 몸매 좋분한 젊은여자 귀엽고 섹시한 사람 골반들 이렇게 넓어가이 <웃음> <웃음> 그렇죠 어, 제가 이거를 잘못 봤는데 와이가 이렇게 짱 됐어요. 그살시한 사람, 그렇죠. 인크루트가 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나온 응답처럼 덕후가 성공하는 원동력은 아, 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찰 또는 호기심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이런 것들도 물론 덕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소비자의 위치가 아닌 생산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덕후들은 모두 생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워킹 데드의 덕후였던 에릭 너도프와 제임스 프레이저는 워킹 데드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서 좀비 이벤트를 만들어냈고 배틀로얄 모드의 덕후였던 브랜든 그린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감독들이 만들기를 원했지만 톨킨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피터 잭슨이라는 덕후가 반지의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팬이었다가 나중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덕후, 이른바 성덕이라고 넓게 보지만, 진정한 성덕은 위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일을 업으로 삽니다. 이른바 덕업일치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글이나 영상 등으로 만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유통을 해보면서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선 무언가라도 만들어보는 생산자의 위치에서 활동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 블로그, 유튜브 활동을 하자고 홍보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